얼어져 가는 오후를 바라보다 스쳐 지나가 버린 그때 생각이 나 기억 이제 멈춰버린 화면 속에서 내게 여름처럼 웃고 있는 어쩌면. 우린 다른 꿈을 찾고 있던 거야 아주 어린 날 놀던 숨바꼭질처럼 해가 저물도록 혼자 남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미 여름처럼 웃고 있는 너 어쩌면 Oh, oh, oh, oh, yeah. You are the only. You are the only. You're the only one in my memory. Oh. You r e the only. For me. 손을 꼭 쥐었던 너와의 그 빨, 끝내 참지 못한 눈물이 나의 yeah. 어쩌면. 어려웠을까 이제 goodbye g o o